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가 나타났다 10화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이번 10화에서 김준하가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이 궁금했습니다. 김준하는 포스터나 홈페이지에도 부주인공 급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너무 얼굴을 안 비춰져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김준하는 장세진의 결혼식에서 장세진의 아빠인 장호를 다치게 하고 도망을 갔는데요. 언젠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장호가 김준하를 용서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작품에서 가장 주목받는 악역은 은금실입니다. 은금실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다른 악역들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제 장세진과 김준하가 본격적으로 활약할 시기가 왔는데요.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는데 공태경과 결혼하려던 장세진이 이별을 통보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죠. 이별 후에도 김준하 는 장세진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김준하의 입장에서는 미치도록 좋아하는 여자가 하필 공태경이랑 결혼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겠죠. 김준하가 낙담하고 있을 때 이제 장세진이 그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장세진은 결코 공태경과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본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겠죠. 장세진은 김준하를 연인으로서가 아닌 자신의 복수에 써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남을 갖겠죠. 김준하는 이런 장세진의 진짜 의도는 모른 채 다시 돌아왔다는 것에 기뻐하게 될 텐데요. 비록 김준하는 나쁜 악역이지만 장세진에 대한 마음만은 진실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용을 당하게 돼서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생각나며 자신의 악행을 그대로 돌려봤습니다 본인을 사랑하며 믿어줬던 오연두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장세진은 김준하에게 공태경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고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연두와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죠. 김준하는 평소에도 공태경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장세진의 말을 듣고 더욱 공태경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가 커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공태경과 오연두 커플을 헤어지게 만드는데 협의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이를 꾸입니다 김준하는 공태경의 뒷조사를 하며 따라다니고 장세진은 오연두에게 집중하겠죠. 이렇게 김준하와 장세진은 공태경 과 오연두의 행복에 방해물이 되기로 협의하는데요. 두 사람의 의도대로 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태경 과 오연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는 않기 때문이죠. 과연 이네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태경과 오연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